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E9 비전문취업, F4 재외동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른 4대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 F2 거주와 F5 영주, F6 결혼 이민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을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F256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H2 방문 취업의 경우에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신고가 가능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한 경우에는 산재 건강연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 9비 전문 취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합법적인 고용보험이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건강연금보험만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4 제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서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산재건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F4 제외동포의 경우 단순 노무직의 종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고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외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불법고용이며 불법고용이라 하더라도 산재건강연금 가입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H2E9의 경우에는 특례고용허가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국인 불법고용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며 F4 제외동포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의 종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직의 종사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 불법 고용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